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집 채널 아나운서 김채연입니다. 오늘은 반포 자이아파트 70평 232B 타입 살펴보러 나왔습니다. 가족실 포함 방 5개, 욕실 3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간에 들어서자마자 양쪽으로 웅장하게 6개의 신발장이 보이는데요 너무나 고급스러운 느낌이죠 그리고 중간에는 이렇게 신발장 문이 전신거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변형으로 쓸수 있는 수납공간도 있고요 이 정도 수납공간이라면 아무리 많은 신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걱정 없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신발장에는 우산꽂이가 아주 특이하죠 확실히 신발장이 많으니까 수납공간은 더욱더 넉넉하네요. 아 그리고 이렇게 미닫이 형태로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찬바람 들어올 걱정도 없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른편으로 먼저 가보죠. 첫번째 작은 방이고요 거실 화장실입니다. 우선 거실 화장실부터 살펴볼까요? 블랙앤화이트톤의 대리석 소재로 시공되어 있고요 화장실 한쪽 벽면을 다 채우는 키다란 여다지 형태의 수납장이 눈에 띕니다. 수납공간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문이 모두 거울로 되어 있어서 더욱더 편리하겠죠? 첫 번째 작은 방으로 가볼까요? 정면에 인면분할창이 보이고요. 바깥 뷰가 시원시원한데요. 게다가 아래로는 이렇게 조경도 잘 되어 있습니다. 위로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다음은 거실 겸 주방입니다. 와 거실이 진짜 엄청 넓은데요. 확실히 큰 평형수라 그런지 인면분할창이 3개나 됩니다. 거실 한쪽 면은 이렇게 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천장에 이렇게 공기정화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3대나 설치되어 있죠. 거실 겸 주방의 전경이고요. 확실히 창이 커서인지 바깥 뷰가 더욱더 잘 보이죠? 그리고 거실의 넓은 인면분할창을 한번더 덮어주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주는 문도 설치되어 있네요. 자, 다음으로 주방입니다. 주방 입구 쪽에 이렇게 유리문으로 된 수납장이 있는데요. 또 안쪽 벽이 포인트월로 되어 있어서 수납장 겸 장식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여다지 형태의 수납장까지 있습니다. 주방도 거실처럼 무척 넓은데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마치 샹들리에 같은 주방 펜던트 등이 아주 화려하네요. 그리고 냉장고 양 옆쪽 그리고 위쪽의 수납장은 이렇게 수납공간이 칸칸이 무척 많습니다. 싱크대 상판과 벽면이 모두 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후드렌지, 가스렌지, 오븐 렌지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발코니 형식의 다용도실 겸 서브 주방인데요. 세탁기와 김치냉장고, 2구짜리 가스렌지도 빌트인되어 있습니다. 간이 개수대도 설치되어 있고요. 확실히 대형평수다보니 주방의 사이즈도 이렇게 넉넉합니다. 자 이제 주방을 나와서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안방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기다란 복도로 되어 있고요 그 복도 입구 쪽으로 메인 컨트롤러와 온도, 조명 컨트롤러가 자리 잡고 있네요 기다란 복도를 지나서 안방으로 들어오면 정면으로 장식장 겸 수납장이 보이고요 왼쪽으로 안방이 있습니다 정면에 베란다 창으로 밝은 채광이 들어와서 이 방도 무척 밝죠? 그리고 한쪽 면이 모두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 한번 보죠 사계절 옷을 모두 다 수납할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안방의 전경이고요 안방 발코니로 한번 가볼까요 인면분할창으로 보이는 바깥뷰가 아주 좋죠 게다가 아이들의 학교까지 한눈에 보이고요 이쪽 안쪽으로는 칠레기실입니다 아까 들어오자마자 봤던 장식장 겸 수납장과 더 안쪽으로는 이렇게 화장대가 보입니다 화장대 양옆으로 이렇게 여다지 형태의 수납장이 있어서 각종 화장품 등 수납이 용이하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디귿자 형태의 팬트리 구조의 드레스룸입니다. 정말 넉넉한 수납장인데요. 와 정말 아무리 많은 의상이라도 모두모두 수납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방을 나와서 다시 긴 복도를 따라 왼쪽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가족실로 사용 가능한 공간인데요. 또 하나의 작은 거실 같은 공간이죠. 그리고 이 거실 한쪽에서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작은 방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의 방부터 살펴보죠. 이 방은 두 번째 안방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방인데요. 그래서 아까 살펴보고 온 안방에 있던 붙박이장과 동일한 붙박이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안쪽 수납 구성도 동일하겠죠. 와 진짜 수납 공간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발코니입니다. 정면으로 인면 분할창이고요. 왼쪽으로는 실외기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투리 공간도 놓치지 않고 선반을 설치해서 수납공간으로 되어 있네요. 안쪽에 화장대와 화장실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안방에서 봤던 화장대와 동일한데요. 역시 양쪽으로 이렇게 수납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장실입니다. 정면으로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여다지 형태의 수납장이 6칸의 수납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부스 쪽 벽은 아트홀로 시공되어 있어 고급스런 느낌을 주고요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방을 살펴보죠. 정면으로 인면분할창이 보이고요. 천장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도 칸칸이 잘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서랍장 모두 수납이 편리하게 되어있네요. 자 여기까지 저희 살집 채널과 함께 반포 자이 아파트 70평 232B 타입 실내를 살펴봤습니다. 가족실 포함 방 5개에 화장실 3개 구조였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